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8일부터 한파와 강풍을 동반한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기온이 많이 내려간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울진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울진방송에 2021년 1월 넷째 주 주간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진 방송 주간 주요 뉴스입니다. 울진군은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했습니다. 울진군은 설마지 종합대책 9개 분야를 중점 추진합니다. 울진군이 2020년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반내 중학교의 cctv 관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와 남울진 청년회의소가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울진 후포항 선착장에 있는 어구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번 주첫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주민 직접 참여 제도인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소를 확정해 지난 8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울진군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해 지난 8일 공표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202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만 3,054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총수는 4만 3,051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인당 6,151명 이상 서명을 받아 울진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는 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위법행위나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의 행위를 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투표를 통해 그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청구권자의 15%인 6,4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는 지역구 총수의 20%로 울진읍과 금강송면은 가선거구로 2,538명이며 족변면과 북면은 나선거구로 2,532명 근남, 매화, 기성, 평해, 후포, 온정면은 다선거구로 3,54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정설 연휴기간 중 울진군민 안전과 생활불편, 채소화를 위해 울진군이 설마지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교통안전 등 9개 분야 32개 중점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울진군은 설 연휴 기간 국민안전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은 지난 26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방역 및 응급의료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교통수송대책 등 9개 분야 3 2개 중점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 집합 장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연휴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중교통시설과 문화관광시설, 전통시장 등은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도 정상 운영하며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을 운영하여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대책 상황실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지도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설 자금을 지원해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공직자 및 기관과 단체 합동으로 장보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최초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국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읍과 면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9개 분야 154명의 비상근무관을 편성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국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울진군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꼴찌인 229위로 국민들이 교통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진군의 교통안전지수가 군단위는 물론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꼴찌인 229위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분야 18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조사해 지수화한 값입니다. 전국의 시와 군, 그리고 구, 지자체를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와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 군지역, 자치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5개 등급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입니다. 지난해 울진군의 교통문화지수는 E 등급 60.63점으로 평가 대상인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사 항목별로는 운전 행태는 80위, 보행 행태 79위, 교통안전 46위로 전체적인 교통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울진군은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과 인구 및 도로 연장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에서 타 지자체와 대비하여 우수한 사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울진군의 교통문화 지수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성숙한 교통문화 등의 의식개선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또 행정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의 교통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울진읍에 서는 주민 A씨는 운전자가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깜빡이 등 사소한 교통질서 무시, 배려 없는 운전 등 운전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최근 자동차 수가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 등 교통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살기 좋은 울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실천과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경찰서 등과 협의를 하는 등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안전한 울진이 될수 있도록 교통문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6일 울진군 관내 8개 중학교에 대한 CCTV 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경찰서와 함께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26일 울진군청에서 관내 중학교 cctv를 울진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한 울진군과 울진경찰서 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월 1일부터 관내 중학교 8개 학교의 cctv가 울진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됩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앞서 2016년도에도 초등학교 cctv 150대를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였고 이번 2021년 3월에 중학교 cctv 63대를 연계하여 학교 주변의 CCTV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남병훈 교육장은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더욱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 속에 나눔 릴레이가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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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부 단체의 선행으로 울진군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읍은 지난 23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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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재개를 촉구하며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경주본사를 방문하여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재개를 촉구하며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에서 신규 원전건설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여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지난해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설비증설계획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제외됐습니다. 오는 2월 26일이면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소 건설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신안울 3, 사옥이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2년간 한수원의 신규 발전사업 참여는 제한됩니다.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이날 정부가 약속하고 울진군민이 어렵게 수용한 신규 원전 사기를 추가 건설하는 8개 대한사업인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사업 허가기간 연장과 건설재개를 위한 공론화를 시급히 추진하여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수원이 보다 전향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건조함과 강풍으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29일에도 후포항 의구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어구들이 불에 타,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오전 5시 40분경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의 부두 선착장에 있는 어구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헬기를 비롯해 소방장비 21대와 소방대원 8명등 소방인력 137명을 투입해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46분께 큰 불을 진화했으며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창고 4개동 9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포프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울진바지개 시장이 본격적으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실시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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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호사5를 클릭하면 됩니다. 울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지개물닷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선광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싱싱한 현지 특산물과 호상품 등의 인터넷 구매를 통해 집에서도 고향의 오일장 정취를 느껴보기 바란다며 많은 이용을 부탁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바지개물닷컴 콜센터 783-2988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4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2021년 목표하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 울진 방송이 미약한 남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힘이 되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1월 넷째 주 주간 뉴스 앵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계속 해서 울진 방송 영상 에세 이가 이어집니다. 그분 부모님들이 교회에 계속 다녀왔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제일 젊으신 분이 55세인가 아마 되시는 분이 제일 젊고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104세 원래. Media Network Channel.